안녕하세요 크립트 메타 콩콩 입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일주일 넘게 23k 부근에서 횡보중입니다 8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스킵되면서 8월 랠리를 기대하는 전망이 많은데 어느덧 8월도 4분의 1이 지나간 상황이어서 8월 랠리가 과연 진짜 가능할까? 가능하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우선 제 의견은 8월 랠리는 가능한데 그 폭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은 스킵 되더라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8월 10일 수요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시장에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눈치 보기 작 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넘게 23k 횡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가지수 결과는 전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근거로는 저번달이 워낙 높게 나와서 그 보다 높게 나오기도 힘들뿐더러 인플레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원유 원자재 식품 주택 가격이 모두 하락을 보였기에 이번 달부터 그 결과가 물가지수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월이 남은 금리 인상 일정 중 속도를 일부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인플레가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런 긍정적인 멘트를 한걸 보면 어느정도 확신을 주는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또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만 때려잡다간 경기침체가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미국정부 차원에서 시장달래기 정책이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상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상승 쐐기 형태 채널 상단부인 25K의 강력한 저항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자리를 못 뚫게 되면 결국 채널안에 갇혀 파동이 결국 위로 수렴하다가 채널 하단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요일 물가지수 발표 이후 상승을 지속해 이번 달 안으로 25K 이상 돌파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9월 물가지수 발표와 금리 인상 이벤트를 앞두고 또다시 긴 하락 행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과 주말까지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 1, 2회 영상 녹화 브리핑과 수시로 텍스트 브리핑을 통해 시장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